어금은너무 i s The time is right on the film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day 어머 어머 틀이 미안 망가졌어 어떡하지? 얘 미안하다 야 어머 정신 차려봐 아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제 주간인데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뭐 딸내미한테 삥뜯 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난감 뭘 사줘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요 연말 때면 돈이 이렇게 팡팡 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니까요 이유를 아무튼 딸내미는 딸내미고 저는 또 저잖아요 <웃음> 제 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 친구랑 필름 스냅샷을 찍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필름 스냅샷을 크리스마스 빈티지 결 느낌으로 컨셉을 잡아서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메이크업 오늘 베이스는 제가 깔고 왔습니다. 오늘 색조가 좀 빵빵하게 들어갈 거고 색조가 중요한 메이크업이라서 베이스는 이렇게 하고 왔어요. 쿠션은 로라메르시 거 사용했답니다. 연말이라서 신는 제이미 오늘 쿠션 다 깔고 컨실러랑 쿠션까지 다 깔고 왔으니까 바로 블러셔부터 시작을 할게요 요거는 나스 섹스어필 리퀴드 블러셔입니다 그 유명한 나스의 섹스어필 리퀴드 버전인데 제가 퍼스널 컬러가 가을 웜이 아니에요 완전히 웜톤이 아닌 그 중간에 걸쳐진 화스한 컬러가 잘 받는 라이트 톤인데 오늘 사용할 가루 파우더 타입 블러셔가 빈티지한 코랄 계열 컬러라 가지고 제 얼굴에 올려버리면 너무 텁텁해질 수 있어요, 얼굴이. 그래서 이 바탕으로 좀 화사하게 봄 라이트 봄웜 컬러인 이 섹스어필 블러셔를 한번 깔아주는 거예요. 어 색깔 너무 이쁘다니까 오늘은 피부에 광을 좀 뿜뿜 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글린트 하이라이터 스틱을 또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 저번에 사용한 밀키문 컬러예요. 벌써 이렇게 꾸겨졌어요.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썼나 봐요. 요런 애들은 막 얼굴에 그냥 비벼버리면 파운데이션 다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스펀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좀 이상적인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요즘 괜찮은 하이라이터 스틱 음... 찾아보지 못했었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C존 쪽에 발라줘서 얼굴에 광을 빡 내거든요. 사실 필름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현이 그렇게 예쁘게 다 자세히 안 담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 메이크업에 그렇게 공을 들일 필요는 전혀 없었지만은 그냥 이건 자기 만족? 오늘 제 컨셉이 말이에요. 좀 크리스마스 빈티지 걸이긴 한데 약간 몽글몽글한 히피 걸 감성 있잖아요. 옛날에 그 누구야? 되게 유명했던 배우 아오이 유 같은 그런 히피 보헤미안 스타일 느낌 있잖아요 그걸 약간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귀여운 첫사랑 느낌? 그리고 개기름만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개기름이라고 하면은 요런 데가 되겠죠 나비 좀... 파우더 처리하면서 제가 알아차렸는데요. 이 브러쉬 쉐딩 브러쉬예요. 연말이라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쉐딩 브러쉬로 파우더질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얼굴이 까매지지 않은 걸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브러쉬를 선택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쉐이딩을 해볼게요. 제가 사실 오늘 필름 스냅샷 작업하는 친구가 저랑 한두번 정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막 유튜브 영상을 올리겠다면서 메이크업도 다 찍고 막겟레디드이도 찍고 브이로그도 찍고 막 열심히 난리를 열심히 쳤지만 결국 하나도 못 올라왔잖아요. 그 이유는 이상하게 그 친구랑 인연이 안 되는 건지 뭔지 그 친구랑 그런 걸 찍을 때마다 파일이 날아갔다거나 아니면 좀 컴퓨터가 뻑 가서 제가 컴퓨터를 고쳐서 파일이 또 날아갔다거나 이렇게 좀그 영상에 연이 안 닿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드디어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올려졌겠지 올려이 영상? 제임이 대답해, 고올려졌겠지꼭 꼭 올려야 된단 말이야. 저번에는 종로에서 키치한 느낌의 제 키와 어울리지 않는 귀여운 의상을 입고 좀 을지로 감성으로 스냅샷도 찍었었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의도 선유도 공원을 굳이 굳이 아침에 가가지고 가발도 쓰고 또 그때도 좀 빈티지 청치마에 빈티지 꽃 블라우스 입고 소녀소녀 느낌으로 찍었었는데 완전 여름 그 싱그러운 감성 있잖아요. 나 푸르던! 그 아이유 푸르던 감성으로 좀 찍었었는데 아, 그게 다 영상이 안 남겨져서 너무 서러웠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삘이 와요. 이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거그 삘이 와요. 요거는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팔레트 까샴 무화가라는 컬러고요. 레오제이님과 에뛰드가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두 번째 팔레트예요. 오늘 제 메이크업 감성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컬러 사용을 할게요. 전체적으로 그냥 베이스 컬러로 다 깔아줄게요. 오늘 메이크업 감성이랑 이 팔레트가 너무 잘 맞는 이유가 오늘 아이메이크업이 좀 진하면 안 되거든요. 소녀소녀하게 아주 귀염귀염하게 겨울 감성으로 좀 색감만 표현을 할 거라서 딱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의상이 좀 빈티지 니트 입을 거거든요?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그 빈티지 니트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감을 다 갖고 있는 팔레트예요. 누구야? 누가 나 여기 눈곱 꼈는데 얘기도 안 해줬어. 진짜 너무해. 나 서운해 진짜. 컬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음영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조용하게 하려니까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졸리다. 이 크리스마스 감성 메이크업은 좀 머라이어 캐리의 오라이 원포 크리스마스 같은 게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와줘야지. 내가 지금 여기가 크리스마스인지 여기 추석인지 설날인지 구별이 갈수 있잖아요. 지금 나 너무 지루해. 근데 또 저작권 때문에 음악 못 들어요. 이런 유튜브. 컬러 두개 섞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삼각존 쪽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삼각존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넓게 넓게 부드러운 음영을 넣어주셔야지 눈이 확 트여 보인답니다.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정샘물의 아티스트 엣지 아이 펜슬 소울 브라운입니다.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오늘은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눈 가운데가 동그해 보일 수 있도록 눈 동공 쪽에만 라인을 두껍게 잡아서 동공 쪽에만 두껍게 잡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팔레트에 이 제일 어두운 다크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라인을 슉슉슉 슉 블렌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주면서 얘를 이렇게 쭉쭈쭈 밑으로 슉 끌고 내려올게요 음영을 그러면 눈이 좀 저는 이렇게 밑으로 조금 쳐져 보이거든요 제가 인상이 그렇게 순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청순하고네 귀엽구나 약간 <웃음> 제 주제에 맞지 않는 컨셉을 정해서 메이크업 할 때는 좀 이렇게 항상 눈꼬리를 최대한 내려버리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각도에 맞지 않게 이렇게 내려버린다면 그거는 눈이 더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아멜리의 코랄 베이지 컬러 섀도우를 사용할 거예요. 저 지금 영상 한 10개인가 9개째 아멜리 제품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이쯤 되면 아멜리가 저를 좀 알아봐 주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아멜리 듣고 계시나요? 이렇게 쉬머하게 눈두덩이에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셨네요. 노베브 노베브 1호 펄 쪽만 사용을 해서 눈 동공 밑에 슉 이렇게 깔아줄게요. 눈 앞머리 쪽은 피해서 진하게 펄스틱을 올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요 아멜리 코랄 베이지를 요 펄스틱 위에 슉 올려서 눈 앞머리까지 슉 옵니다. 뭐야 뭐나 귀여워지고 있나봐. 뭐야 뭐야? 그리고 요 딘토의 인더라이트 아이라이너로 눈 앞머리서부터 속눈썹 라인을 이렇게 긁어가면서 뒤트임을 살짝 넣어줄게요. 아, 개망했다. 잠깐만, <웃음> 수습해야겠다. 지금 수습기간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다시, 집중해서 그리고 투크 아이라이너로 한 번만 더 잡을게요. 그리고 나서 잠깐만! 요 음영 컬러들을 한번더 사용을 해줍니다. 약간 분홍색 섞을까요? 여기 뒤트임 라이너 올라간 부분에 블렌딩 해주면서 좀 이렇게 펴 발라줄게요. 자, 이제 그리고 바로 깜빡 속눈썹을 사용해주겠습니다. 10mm 일기둥이고요. 저는 속눈썹이 민둥산 속눈썹이기 때문에 속눈썹을 구지구이 붙이는 거니까 혹시 속눈썹 붙이는 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떠드셔야 되니까 생략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사진 찍는 거 이런 거싫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항상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진짜 한 2초마다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조금만 놀고 있으면 사진 찍자, 사진 찍자 해서 사진을 많이 많이 찍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진 찍는 거에 재미 몰라서 아빠가 이제 딱 카메라 들이대시면 그냥 진짜 완전 짜증나서 아리 진짜 또 사진 찍어? 찰칵. 다 사진이 그래서 나 뚱이에요 막. 포즈는 취해야겠고 또 사진은 찍어야겠는데 난 지금 당장 사진 찍기가 너무 짜증나고 싫고 귀찮고 이래서 그냥 표정은 다 뚱해 찰칵, 찰칵, 찰칵 다 이렇게 짜증이 잔뜩 난 상태로 찍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아 근데 그때 생각하면 사실 너무 후회돼요, 후회 어느 순간 아 남는 거는 진짜 사진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해마다 이제 증명사진도 찍으려고 하고 사진을 많이 많이 요즘은 찍고 있습니다 저 진짜 사진 안 찍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진짜 아직도 후회되는 게요, 사실. 저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저 보러 제가 사는 지역으로 오셨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살면서 몇번 있겠어요. 다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그 미국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놀이동산에 저희 가족이 갈 기회가 평생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죠. 그냥 그 순간이 다 귀찮은 거예요. 사실 그때는 사춘기가 시계 와가지고 사춘기가 저는 대학교까지 갔거든요. 전 대학생까지 사춘기였나 봐요. 철이 안 들었었어. 그래서 엄마, 아빠 말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랑 유니버셜 스튜디오 온게 너무 귀찮은 데 그래서 사진도 찍기 싫었던 거예요. 이 불효녀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빠, 엄마가 같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자, 사진 찍어줄게 할 때마다 다 거부했었거든요? 잘 놀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제일 후회가 되고 있어요. 땅을 치면서 후회 중이에요. 술 먹을 때도 막 가끔 얘기할 때 있어. 주저리 주저리. 후회가 얼마나 되면. 저 진짜 후회 중이에요. 여러분 진짜 남는 거는 사진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미우들이랑 대학생 미우들이 듣고 있다면 하, 사진 많이 많이 찍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속눈썹을 붙이고 왔습니다. 매숙하라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밀크래쉬 빈티지 플럼, 플럼 색상의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색깔이 정말 유니크한 말린 자두 색상의 마스카라거든요. 제가 또 MBTI가 땡앤 FP로서 굉장히 유니크병에 걸려있거든요. 힙죽힙살, 간죽간살이라고, 힙에 죽고 힙에 살고, 간지에 죽고 간지에 살고, 유니크병이 단단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컬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유니크병이 어느 정도로 들어있냐면요. 옷살 때도 남들이 잘안살것 같은 그런 옷을 사요. 친구들이 너그때너 도대체 어디서 얻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웃음> 비웃죠. 야, 너 내가 뭘몰래 기다려. 이래요. 뭘 기다리는 줄 알아요?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미리 사놓은 옷들 있잖아요. 제가 사놓은 옷이 그 당시엔 이상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옷들이 한 1년, 2년 후에는 진짜 완전 그냥 기본템으로 다 퍼져있다니까? 유행템이 돼버린다고요. <웃음> 저 진짜 병이 아니라요.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한 3년 전에 가죽 바지를 샀어요. 가죽 와이드 팬츠를 샀어요. 진짜 가죽으로 된 와이드 팬츠 요즘 많이 입잖아요. 진짜 요즘 진짜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내가 그게 어떤 쇼핑몰에 딱 하나 있길래 미치겠는 거야. 막 마음이 두근대고 심장이 두근대는 거예요. 내 거다. 이런 느낌 딱 드는 거지. 왜냐면 유니크하니까. 특이하니까 남들이 안 입으니까. 그래서 저 일단 샀어요. 일단 사서 몇번 입었는데 입고 나갈 때마다 가짜분 고등어냐?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다. 뱃사람 같다. 어떤 애는 막 나보고 전설 속의 잉어 같다면서 막 그렇게 절 놀렸었거든요? 근데 걔네들 다 지금 가죽바지 샀잖아. 언더 속눈썹도 해줄게요. 주고 마무리로 딘토 라이너로용 눈꼬리를 한 번만 더 또렷하게 잡아주면 아이 메이크업 끝입니다. 이거는 아이 미미 마이 커스텀 블러쉬 빈티지 코랄 색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웜톤 쪽의 블러셔인데 저는 이 컬러를 그냥 생으로 바르면 너무 텁텁해져서 라이트톤의 블러셔를 먼저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렌지스러우면서도 또 코랄 느낌이 확 있는 그런 예쁜 웜톤 블러셔거든요. 음에 너무 진하게 찍네. 당황했지만 난 프로니까 절대 당황하지 않은 척. 3CE의 소프트 매트 립스틱 카인드 앤 러브 컬러 입술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이거 브러쉬 많이들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쿠모의 핑거팁 브러쉬예요. 그래서 글리터 바를 때나 이렇게 립 전체적으로 깔아줄 때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브러쉬입니다. 깔아주고 잉크 무드매트 시티팜 러신이 컬러를 깔아주겠습니다. 딱 보기엔 브릭 레드 컬러라서 저한테 바르면 완전 불타는 고구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던 그런 립스틱이에요. 사용해보니까 얘가 은근히 화사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덧바르면 진짜 브릭 느낌이 확 나는데 이렇게 얇게 한번 바르면 땅이 예쁜 가을 레드 컬러 눈썹은 롬앤의 그레이 스토프 눈썹 브로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머리랑 의상 같은 경우는 일단 머리는 거기 가서 정해볼 거고 그리고 의상은 친구거 입을 겁니다 사실 오늘 의상, 의상이 진짜 딱 제가 말씀드린대로 완전 빈티지 머리걸 그런 컨셉으로 의상을 입을 거거든요 아 그런 감성이 제 취향이나 사실 제 체격과 제 얼굴 분위기는 너무 안 어울리는 옷이라서 데일리로는 전혀 즐겨 입지 못하고 이렇게 사진으로 컨셉 정해서 가끔 입고 있습니다. 자 라스트 팡! 하이라이트까지만 해주면 끝이에요. 이거는 레브론 스킨 라이트 파우더 페어리 핑크 컬러입니다. 국은안 해줄거고 그냥 여기 코끝 이렇게 살짝 밝혀주시기 그리고 여기 앞볼 다크서클 있는 쪽은 제가 꼭여기 이렇게 밝혀야지 어려 보이거든요. 그리고 라스트로 여기 제가 푹 꺼진 부분 있죠. 눈앞 T존 쪽 여기를 조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메이크업 끝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컨셉에 맞춰서 별건 없고 그냥 좀얼굴에 순수함 정도 장착하고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눈빛. 나는 첫사랑이니까. 오늘 누군가의 소녀. 크리스마스 때면 생각나는 빈티지 걸이니까 순수함을 이렇게 장착하고 같이 갑시다. 스튜디오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웃음> 제 필름 사진을 찍어줄 사람 여기 계세요 여기 집주인 아주머니 아니시고 <웃음> 제 사진을 찍어줄 친구이시고요 극존치 그리고 여기가 제가 오늘 촬영을 할 스튜디오입니다 <웃음> 끝 <우와. 웃음> 보셨죠? 여기는 광흥창역 쪽에 있는 스튜디오인데 굉장히 스튜디오가 예뻐요. 제가 오늘 원하는 그 빈티지 히피 느낌이 잘날수 있는 스튜디오 느낌이에요. 여기 너무 이뻐.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어. 성 있게 찍어 봐. 좀 성희 끄찍어 봐. 너무 대충 찍나? 오케이, 그거 이뻐 아. 이렇게? 신발을 벗어. <웃음> 이러고. <웃음> 저 아직 신발도 안 벗었어요. 일단 제 옷이 너무 너무 너무 평상복이라서 제가 일단 제 친구 옷을 빌리기로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입을 룩을 빨리 보여주세요. 제가요? 네. 짜잔. 짜잔. 짜잔. <웃음> 이게 무슨 방송이야? 나 이거 뷰티야, 뭐야?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상의를 입고 올게요. 내가 한번 이 옷을 입고 올게. 얍! 짠! 너무 귀엽죠? 크리스마스 디테일까지. 그리고 치마는 이거 맞지? 치마는 이걸 준비해 오셨대요. 저 제가 또 빈티지 걸로 그러면 완벽하게 변신해 오겠습니다. 얍. <웃음> 내가 이제 목도리를 껴볼게. 얍! 이거는 어, 아오이우 아오이유인가? 제 머리띠는 이걸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가발은 이거 낄 거예요. 핑크 에이지 포니테일 가발. 한번 내가 껴보고 와야겠다 아, 감사합